뭔가 딱 좋아할 것 같은데? 똥겜이죠? 씹똥겜인데 그래픽 좋아 네. 근데 저게 뭐냐면 마스크 안쓴 사람 태우고 네. 다니는 게임이야 코로나 게임이네? 이 도시는 한때 햇빛 그리고 사랑스러운 장소였다 하지만 어떤 엄청난 바이러스가 모든 곳에 퍼지기 시작하고 시작된 팬데믹 그리고 자가 격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정부는 마스크를 쓰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백신도 개발하면서 이거 그냥 현실 아니냐? 네.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실제 이야기인데? 그냥 코비드 적어놓으면 설명될텐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말 길게 하네 그러니까. <웃음> 풀링 노 펀치스 와 캐릭터 와꾸가 와 대박인데? 그냥 뮤직 있게 하자 그냥 그치? 너가 하고 있지 이거? 암펜아! 우빙? 암패나못 잡지? 잡아야겠지? <웃음> 아, 다 이상하게 조절해놓은거 봐 일단 그냥 플레이 눌러볼게요 네 h 즈 o s e Type of State? 이건 뭐야? <웃음> 아 이거 치료약을 좀잘 줄까요? 아니면 조금 줄까요? 조금 받자 우리 그냥 아네오 어? 오, 왜달스러고 같다 그러게 캐릭터가 로라, 니나, 올가, 로라 야 롤라 <웃음> 와 롤라 뭐야 직업이 개 빡친 연비님 같은 <웃음> 근육비 제가 놀리면 저렇게 변하시거든요? 한편이는 근비로 가고 네. <웃음> 어 저는 로라로 갈게요 얘 같은 로라지만 어. 로라랑 근비, 오케이, 머슬폼, <웃음> 와우, 야 우리 마스크 안쓴 사람 조패러 가자. <웃음> <웃음> 난 주먹으로 대화한다. 와, 이건 뭐야? 대통령이 욕했는데 방금 뭐라고 이상하게 욕한 것 같은데? <웃음> 어떤 멍청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냐? 노려 보고 있어. <웃음> 아, 더 재미있을 안되겠군 아! 아, 일러스트만. <웃음> 오! 어 아! <웃음> 누렁니 어떡해? <웃음> 누렁니. 어, 친구가 구해 줬어. 어. 어, 갑자기 마스크 안쓴 사람들이 어. 막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쯧쯧. 어. 뭐야? <웃음> 안 돼. 어, 이럴 때 뭐야, 금비. 뭐야 그... <웃음> 금비. <웃음> 금비 나왔다 근비 등장 치치 <목소리> 여호 <짜증>! 야... 대단해 <목소리> 대박 일러스트를 좀와 <웃음> 진짜 일러스트 마스크 쓰고 싶게 만들어놨네 진짜로 <웃음> 와 대박이다 이거 유튜브 올리시면 은 밥먹는 시간때꼭 올려줘 <웃음> <웃음> 요게 점프 잡기 주먹 야 근데 되게 애니메이션 좋다 그니 도발? 도발 뭔데 도발? <웃음> 도발 키우? 어머 어떻게? 퍽큐? 오 뻐큐. 뭐야? 퍽큐? 어, 공격이에요? 퍽큐? <웃음> 이것도 도발 같은데? <웃음> 어머 어떻게? 퍽큐? 어머 어떻게? 와 목찍한 거야 목찍한 거 보세요 형. 연속기가 있네 너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다뿌게야지 이런 거. 레오 nope, nope. 안 되네? 오케이. 어디 마스크 쓰랬지 좀비생가 좀비인가? <웃음> 아, 그 쓰레치 내가 발로 걷어차 버리겠. 여러분들, 연비입니다. 우와! 우와! 연비입니다. <웃음> 잡아 넘기기. 어, <웃음> 발로 걷어차 버리기. 됐어. <웃음> <웃음> 걷어차 버리기 그냥. 그렇지. 어, SOS 이거 아끼자. 그니까, 오케이. 아, 아, 아. 어, 이비 금비? 가어 연속기 그냥. 아, 아, 아, 아, 아, 어, 어, 금비, 금비. <웃음> 음, 아, 네, 아, 학부... 아, 아, 아, 아, 아 연기 학부모 면담이 있겠습니다. <웃음> 어? 쟤 왠지 커보여? 그니까 뭐야? 크면, 크면 어쩔 뭐해? 건데나금건데 건데. 건데. 어? 나금빈인어쩔건데 건데. 금빈 상대로 어떡할건데 <웃음> 어! 브라질! 어. 어! 어! 무기를 써! 괜찮아? 오, 어? 어? 어. 이 자식 어. 어, 어? 어? 어? 일어나 금비야! 오! 와 와우! 와우! 거도 차버리지? 슈퍼펀치! 그렇지 그냥 뭐 죽을 수 있는데 이거? 아, 그래, 어, 이거 에서줄수 있는 건가? 아, 그렇지, 어, 어, 뭐 가드를 풀 수가 있나? 그래, 아, 브라질리언 키, 그래,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자비가 네. 없지, 자비가 없지. 넘어왔으면 다시 넘기고, 다시 넘기고, 아, 어어어, 콤보 브레이크 오케이. 와.. 재기 타격감 좋다 이거 콤보 잘 쌓고 있었는데.. 하 이거. <웃음> 이거차버리지막아볼까 이거 오.. 관지로 아.. 이게, 이게 막는 거였구나 막고 반격기 막고 오. 반격기 하하차버리 <웃음> 어..이 스페셜? 뭐지? 너 스페셜 쓸수 있나본데? 와 <웃음> 와우와우 와 와우, 뭔데? 오, 이거 뭔데? 어.. 스페셜 뭔데? 이거.. <웃음> <웃음> 어디서 이런 무기가 난건데 어딜 담배를 씻? 어? <웃음> <웃음> 어딜 지금 안 담배를 건방이 불 안꺼? 어디 학생이? 거지? 어이씨 아, 어. 어, 어, 어. 야나 반피야 벌써 어, 그러네 이식들 어. 어디 조리 안가 <웃음> 뒤에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돈 먹어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 그렇지 어? 어디서 복도에서 뛰래. <웃음> 어? 야 저기 어 살량한 시민. 아왜 <웃음> 미협해? 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어 한편아. <웃음> 네. 이거 너가 먹어야겠는데? 혹 어. 하지만 내가 금비? <웃음> 금비? 금비. 깨진 유리. 깨진 유리. 무기 사용, 무기 사용. 어. 어디지? 아 침흘린 거. 아! 어! 아 너무 아 너무 지저 죽어 그냥. <웃음> 그러니까. 일어나지마 <웃음> 영원히 잠에 들어버려 영원히 잠들어 어? 호록색 물이 나온거야 아아아아 <웃음> 아! 아! 저거 진짜 막기 싫어 아! 아! 어나 어! 붙잡혔어 이이 이 치한! 어머! 치 <웃음> 어머 이 치한! 죽어버려 아아아 아, 아. 어? 발로 가서 어어 아 다시 태어났네? 어 마스크 하나 썼어요 k f 6자 목숨 이에 마스크네 아, 그러네. 목숨이 마스크. 어어, 아,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우. 착각할 뻔했어. 어어어, 어... 안돼, 안돼. 어어... 뭐야? 포대 떴지? 어어... 오 대박. <웃음> 어, 뭔가 모은다. 오. 야, 이거... 어어... 어, 아, 아니, 이게 막봐 아니, 아니, 나는 회복약일 줄 알았지. 당연히 한편 나와. 그러니까 내가 독두법이라고 맨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금비야, 내가 미안 <웃음> 어허반응속도 뭐야? 어너 차버려... 다 모으면 뭐 되나? 그러게, 다 모으면 막 갑자기 비기... 아 <웃음> 어, 뭔가 넘겨버리지? 다시 넘겨버리지? 응, <웃음> 다시 넘길 거지? 응, 다시 넘길 거 머리 박아? <웃음> 담배 꺼? 다시? <웃음> 어, 야 이거 봐! 하하하, <웃음> 이거 봐! 어, 뭐야? <웃음> 야 이거는 진짜 마스크 안쓰면 죽이겠다는 건데 여기다 여기 오, 오. 아저 위에 하나 더 있어 나도 나도 어.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아니 안에선 써야지 마스크를 유흥업소 다니지 말랬지 <웃음> 코로나때 유흥업소 재밌다. 어 니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지금 딸보노 입지 말랬지 <웃음> 짧은 옷 입지 말랬지는 뭐야 유교국가야 <웃음> <웃음> 우리 상당히 선비야 그러니까 종학동에서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오! 뭔가 온다! 오! 와! 어. 뭔데! 오. 오 간다 간다 오이로 가야되네 남자단지 들어가볼까 어어어 어. 드디어 왔나 나도? 필살기 많이 나오면 나 바로 들어갈 오케이 야 너도 필살기 게이지 차긴 찼어 아 오케이 음, 모아놨다가 기모온다 우리 지금부터 덤벼 오오오오 여자 화장실 하하 형형 진로 간다 진로 진로샷 질로? 컴온 컴온 컴온 그렇지 <웃음> 너왜 남자 화장실에서 놔지선을 <웃음> 넘어 이제 그냥 그니까 우리 유교 국가라 했어 안 했어? 어 뭐야? 방패 맞기 야 이럴 때 썼어야 되는데 <웃음> 야, 근데 뭔가 왕 분위기 아니야 슬슬 이제? 그니까 어. 어, <웃음> 어, 오 여기 다 오, 모았어 너 뭔데? 나도 우와, 숄더배시 오. 너는 숄더배시고 어깨 빵, 그 크게 뜨고 다녀. 이제부터 어깨 빵 간다. 난 뭐였냐? 근데 그냥 달리면서 공격해. 어, 야, 이거 봐. 오 왔다. 이 주먹 왔다. 이거 <웃음> 연비 주먹. <웃음> 어, 왕이다. 이거 나 필살기. 이거 어디서 모아놨거든? 오케이. 근데 저거... 어, 이 어디서 빠진 거야? 아우! 오. 어 아유 그냥 이로 와. 너부터 가. 죽여 음? 버려. 죽여 버리지. 죽여 버리지 어? 그냥.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원래 양쪽인가?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다시. 치워 버리지 그냥. <웃음> 배달 오프를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안 어, 어, 돼. 어 어, 어. 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어. 누워 있어. 누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르겠어요. 아 셀카 찍어 셀카 찍혔어 아, 아 수치스러워 아하. 아 수치스러워 셀카 찍혔어 야너 뒤로와 너 뒤로와 너너 뒤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 날라차기? 어. 오 뭐야 뭐야, 위험해 뭔가 위험해 어. 뭔가 위험해 오 뭔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날라차기 아아 아, 아, 안돼 안돼 아이 아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야저 패턴일 땐 무조건 피해야되나보다 오케이 일단 피해 일단 피하고 안돼 안돼 피해야돼 피해야돼 어. 저거 어. 피해야돼 어. 피해야 아, 아, 아 셀카 아 셀카 찍혔어 아아아 아, 아, 아. 아. 안 돼. 어! 내놔, 네, 나. 어! 언니 놔줘. <웃음> 언니를 놔줘라. 죽여 버려. 오, 그거 좋다. 응. 위쳐? <웃음> 위쳐? 바로 그냥.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콤보 브레이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셀 어, 어막 막았... <웃음> 뒤로 가는 듯 앞으로? 뒤로 가는 척 앞으로? 던져 버려. 뒤로 가는 척 앞으로 아, 안돼 안돼 오 오케이 파이팅 짜자자자자자자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무장갑 끼고 패버렸네 보너스 스테이지! 응. 완전 부셔! 야형 야, 진짜 빠르다 음. <웃음> <웃음> 얘 이거 얘밥안 재밌... 먹었냐 누가? <웃음> 게임 너무 재밌는데요? 그니까 와우! 사이드 스텝? 어, 호이동 횡이동 하하이동이어이동 <횡이동. 웃음> <나왔어. 웃음> 철권이야 <웃음> <웃음> <웃음> 미친 마스크걸들이 <웃음> 시민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말아주세요. <웃음> 시장님 얼굴이 녹아내렸어. <웃음> <웃음> 시민들 얼굴이 녹아내렸잖아요. <웃음> 아, 선크림 좀 바르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 개웃기네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그니까요 어 이거 뭐야? 우와 월드맵 있어 <웃음>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웃음> 야 여자애들아 너 완전 생긴 거개빠았다 <웃음> 너네 뭘뭐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음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이 커다란 백팩에는 뭔가 맛있는 스낵들이 많아 뭔가 하나를 줄까? 이러는데? 일단 오케이 눌러보고 아 우와 그 돈으로 사는 거네 아나 지금 16원 모았으니까 나 플랫 비스킷 요거 하나 아 아메리카노 커피도 하나 살까? 필살기 바를 빨리 채워준다 네. 그러고 플랫 비스킷은 아네 머니가 좀더 많이 드랍 된데아 이거 장비다 이거 무조건 사는 게 좋다 아오케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 그다음. 근데 하나만 깰수 있나? 아 그러네 하나만 어? 아 뭐야? 아, 환불 한불 좀요, 환불이요. 아 뭐야? 아, 아이 아, 언니 사기꾼이네 진짜. 그러니까. 아 피어싱에 문신에서부터. <웃음> 아 농담입니다. 피어싱 <웃음> 네. 문신 하셔도 됩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응, 아주 매력입니다. 야이 사람들 뭐가 문제인 거야? 왜 버킹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근데 국회나 대통령은 더 나빠. 걔네들은. 티비에 나와서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러게 뉴스도 보나보네 음, 벌써부터 반정부적이야? <웃음> 성당 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이러는데? <웃음> 플러스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아 이거 진짜 와. 이거 패러디다 여러분 교회 통해서 많이 퍼졌잖아요 실제로 아 맞아 맞아 진짜 패러디네 이건 뭐야? 챕터2 홀리스캠 <웃음> 홀리스캠? <웃음> 성스러운 쓰레기들 <웃음> 야 진짜 이거 제작자가 좀 많이 화가 났네. 그니까요. <웃음> 홀리스케. <웃음> 와 노마스크 교네. <웃음> 그러게 노마스크 교다. 마스크 쓰고 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웃음> 심지어 약간 돈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봐, 그죠? 나의 신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펭이도? 펭이도? 펭이도. 어 뭐야? 어어 어, 어. 씨. 빵빠래를 어이씨 허, 아니 목사님 어디, 아, 목사님이네 저 사람 목사님들이 지금 날라차 아아날라기 <놀라차기> 날라 <날 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기 날라차기 날 날라차기 날라차기 이 자식 그니까 <웃음> 가라 천당으로 <웃음> <웃음> 달러적이 그냥 돈 모아야 돼와 모아야 인텐도 스위치한다 <웃음> 어 한편나 저건 너 줄게 네? <웃음> 아 이거 이거? <웃음> 어아 회복약이네 오케이 너 먹어 어? 안.. 안 먹어지는데? 삐아 어, 됐다 아 삐가 아니지 오케이 두건 이런 쪽... <웃음> 이거 강아지 좋아하는데... <웃음> 이거 봐봐... <웃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뭐야? 아이쪽이구나. 어, 뭐야? 이거... 애끼... 사치 구혁... 마스크 안 껴? 동상도 마스크 껴... <웃음> 동상도 껴... 동상이라고 해서 봐준 거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바뀌라 은근슬쩍 기침하지 너... 어!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교인이야... <웃음> 정신 개조당했나... 야,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뭐야, 쟤? 야, 머리 뚜껑 흘리는 거 뭔데? 이껑 흘리는 건 뭐야? 저식들이 일루와 일루와 빠따 <웃음> 들었어 짱돌 들었어? 어이씨 우와 반응 속도? <웃음> 빠서? 아! 대가리 깨기? <웃음> 대가리 깨기? 대개? 네 대가리 깨버리기? 이리 와 애들도 다 정신개조 시켜야겠다 안되겠다 연비 생각으로 얘는 이미 정신개조 <웃음> 당한 거 <것> 같아 <웃음> 뇌가 열려있는데 일루와 딱대 브레이크 열어 열어. 빠. 하하. <웃음> 뚜껑 다 드랬지. 머리도고 에 잠금 해 놓라고. 점프 샷. <웃음> 점프 샷. 인상표. 점프 샷. 인상표. 점프 샷. <웃음> 인상 <펴. 웃음> 어, 던진다. 오호. 아, 어 부메랑. 오! 부메랑. <웃음> 아니. <웃음> 외 오라는 주기도문 안해 오고 이거 연습하고. 와우. 바로 그냥 오토바이크로 주문. <웃음> 쳐버리시 주문하셨나 봐요. <웃음> 오토바이 주문 나왔나봐요 우쑥 막아? 어쭈 막아? 와우 빠빠 빠빠 빠빠 빠빠 마스크탄 야 근데 마탄. 그거 마스크 나가는 탄 그거네 실제로 만든 적 있잖아 일본에서인가? 아 진짜요? 어 <웃음> 오케이 뭐야 어, 뉴무브 차지 키. 차지펀치 어 너는 펀치가 차지 아아 아파요 아, 나 계속 막고 있어 어 슈퍼! 아, <웃음> 뭐야? 우! 와! <웃음> 발차기 어, 킥? 어, 개빡. 어, 자꾸 막으면 넘겨 버리지? <웃음> 또 넘기지? 응, 또 넘기지? 응, 또 넘길 거야? 응, 계속 넘길 거야? 죽을 때까지 넘기지? 어, 넘어가, 넘어가. 아, <웃음> 어, 뭐야? 날려 <난리> 와도. <웃음> 오는 거 잡아서 넘어가? 어, 이거 <웃음> 어, 이거 어 내가 먹어야겠다. <웃음> <웃음> 아 순간 한 팬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웃음> 아 양보할 뻔했네. <웃음> 오 나왔어. 여기 스킬 보. 오 나이스. 스킬 보. 이거 뭐야 어떻게 가라고? 왜문안 열어줘요? 아 오케이 빵. 아 이거 가보다. 아빠. 아빠 안 되네. 아 뛰는 포즈봐 미치겠네. 뭐가? 뛰는 포즈. 아씨아 <웃음> 얘네가 아까 안 나왔어. 아 그러네. 근데 왜 표정을 안 풀지 잡고? 그러니까 <웃음> 생긴 거 두치와 뿌꾸처럼 생겨가지고. <웃음> 어?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맞아보고 싶다. <웃음> 뿌꾸빵. 뿌꾸빵. 뿌꾸빵. <웃음> 어, 위를 들어 무기 들지 마. 내려놔. <웃음> 내려놔, 내려놔. 이제 열리겠지? 어, 열린다. 어, 아, 이래야 되네. 와, 아 예배당. 어? 와! 와! <웃음> 아, 목 어떻게 흘러내린 거야? <웃음> 아, 미치겠네. 아, 씨. 야, 이거 나 필살기 한번 가야겠다. 오케이. 이리로 와. 딱 돼. 난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서... 어 그렇지 오, 오케이! 빠바바 배달의 민족 주문 <웃음> 배달의 민족 주문 와우 몇명몇명몇 명이. 몇 명, 몇 명, 몇 명이야 와우 와우 와우 일어나면 빠바바 그렇지 두두두두 두붕뚜두두 오른쪽 밑에 배경화면이 뭐야 이것도. 두치야, 들어가랬지. <웃음> 퓨라 들어가랬지, 퓨라. 이거 도두치앞과고자씨 들어가 랬지 큐라 들어가랬지 큐라 붕 큐라랑 프랑켄 아니야 이거 우리거 배경네 <웃음> 아, 이씨 I'm 어 아, p p y 와뭐 아, 이어 아, 까그 목사님보다 잘생겼어아 미치겠네 이거 먹었어. 이거 먹이렇게 되면 이이비가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 아씨 아씨, 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따, <웃음> 어 그렇지. 와. 때 죽네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네페 와, 총을 미친. 네 죽네페. 죽네페. 죽네. 내려왔다, 이거. 정신 안 차려. 정맹이 돼. 방맹이. 피방맹이. 어, 어, 어. 이럴 줄알 하나 마스카더챙겨왔지 어, 어, 어. 아, 뭐야? 아, 피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안돼 아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패턴 피해주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면 와내려넌 죽었다 내려오면 이제. 너는 어 내려와 이제 내려와야겠지 아 어.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 <웃음> <웃음> 죽었다 넌 죽었 <죽어. 웃음> 일로 와, 딱대 <웃음> 딱대 일로와 <웃음> 일로와 너 그냥 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터지지마 제발 터지지만마 마. <웃음> 아, 싫어 우와 어, 어. 뭐야? 연출 봐라 <웃음> 지옥. 예. <웃음> <웃음> 저 바닥에 있는 거 불안해. 저 바닥에 있는 불안. 아. 완전 기분 나쁘게 생겼어. <웃음> 왜 이렇게 뭐가 생각나지? 비겠네. 어왜 이렇게 애소리가 생각나지? <웃음> <웃음> 내 친구 애소리. 일로 와. 와우. 오이씨. 오아 악마 생긴 거. 락다다다당 <웃음> <다다다다다다. 웃음> 악마는 죽여버려. 오, 막 계속 나왔다면서 오 근데 애들 피가 약한거 같은데? 어 얘네 조무래기 같아 조무래기 근데 <웃음> 아 이맵의 보스 얼마나 끔찍하게 생길지 가늠도 안간다 <웃음> 걱정된다 걱정돼 어 뭐야 왜이렇게 빨라 와우 계속 나오나 설마? 어 저거 뭐야 나이스 어 뉴무브 아아 <웃음> 롤닫지? 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잘못했다 어. 아 씨. 괜찮아 금방 보여. 형 커피라 가지고. 마스크 나 마스크 나 마스크 나. 아 <웃음> 마스크 아닌 거 보고 있음아 <웃음> 뭐야 나왔다. 아저 목사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와와 와. 미쳤다. <웃음> 돌아가는 거 봐. 진짜 미쳤다. 들막 <웃음> 배. 아 안돼 안돼. 와 완전 악마네 이거. 잡기 아 잡기 안 된다 보스는 잡기 안돼오아 진짜 아, 되게... 아. 아 저거 무슨 무슨 패턴 패턴 보자 일단 뭐야 그냥 어, 어, 어, 너, 패는 거아 회복, 회복이야 회복 회복 회복이야 회복 패야 돼 패야 돼 패야 돼 그러니까 아 회복할 때 표정 아.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열받아 <웃음> 지금 나이스 나이스 <웃음> 계속 패 계속 패 뭐라는 거 계속 패 좋아 지금 야 아! 이제, 이제 아 계속 패 계속 패 <웃음> 덤벼 들어 덤벼 들어 덤벼 들어 어나이스 나도 차지 차지 샷 차지자 차지 무장갑 샷어패패패패패패야돼 해야 돼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안돼 안돼 아, 나 죽었다. 어! 땅바닥에서 애소 올라와.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비주얼. <웃음> 아! 효과음 뭐냐고. <웃음> 효과음 진짜 미쳤다. <웃음> 아, 아, 아. 어. 아, 아,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이 조그만 아이들 어떻게 하겠다, 안 되겠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아자! 어. 빠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오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마어어어어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죽인> <웃음> <웃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웃음> 이로와그 얼굴 파셔 버려. 음음음음 <웃음> 바로 다진 고기. 예, 예, 나 개운해. <웃음> 어 러닝킥, 러닝킥 또 나왔어. 러닝킥, <웃음> 개 재밌네. <웃음> 그니까. <웃음> <웃음> 챕터 2 컴플릿. 아, 너무 웃기죠. 어허. 아 너무 재밌죠 교회 통일 <웃음> 누가 신을 믿는 이런 신전이 이런 일을 일으켰으랴 믿을 수 있겠어? 이러는데 밝혀졌나보다 우리가 다 패가지고 <웃음> 그들의 기지가 악마로 가득 찼을 줄은 나도 몰랐어 <웃음> 어? 오 인자해 보이네 이 언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와 시위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 다만 나의 의견이야 이런. 근데 진짜 약간 패러디다. 현실 패러디 잘했다 여러분. 그죠?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알 수가 없어 이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나 봐. 아, 어. 막 시위하고 이런 것도. 어어 어, 그런 것도 다 똑같이 됐나 봐. 그리고 뭔가 핵으로 약을 만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 시위 현장 가나? 아 그러네. 떡박 <웃음> 던져주네. <웃음> 시위 한 장. 나. 벌써 <웃음> 일러스트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 게임이거든요. 브라질 제작사라서 자꾸 브라질 깃발이 나오나 봐. 야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보정 게임 하는 거. 응 쓰러져 계세요. <웃음> 근데 저 뒤에 배경 왜 이렇게 불안하냐? 또 얼굴 노가내린 사람. 시장님인가 봐야 망토 두르고 슈퍼맨 미쳤나? <웃음> <웃음> 미치겠다 진짜 <웃음> 응 잡을거야? 아, 아, 아 잡으면 끝이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오차 째로 부숴버려? <웃음> <나우지를> <웃음> 막, 막. 아, 차 째로 부숴 나오지를 막차 째로 부술거야? 이게 누구야? <웃음> 죽엄마 <죽은> <웃음> <웃음> 와우 오. 못다놓고 때려, 우다노프. 아! 와, 슈퍼맨! 슈퍼맨 아줌마 세네! 그렇지! 아, 아. <웃음> 안면 마스크. <웃음> 안면 마스크. <웃음> 어, 피. 응, 내가 줄 거야? 아! <웃음> 왜?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뭐라고? <웃음> <웃음> 아 지구 평평론자 아 지구 평평론자들이야 아 지구 평평론 얼굴이 변했어 너무 믿어서 죽어 주문 지구 평평론자는 죽어야 돼 정신 못 차리지 언제까지 지구 평평할 거야 미니까 언제까지 지구 평평할 거야 어 레이저 쏘지 마 점점 가상의 인물들이 되어 있어 아, 아, 진짜 이 게임 제작사 사회에 불만이 많아. 신 무브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레이저 뿜지 마. 슬라이딩. 뿜지 마. 슬라이딩. 마스크 끼고 뿜어. <웃음> 와우. 뭐야? 이거, 어? 아, 저게 약인 줄 아. 알았는데 지금 방사능인 거지. 죽어. 아, 안 돼. 그렇지. 슬라이딩. 야, 마스크를 껴. 아우, <웃음> 씨.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뒤에. 으아! 아아아아아 진짜 지루아아 아, 죽어 야, 근데 피는 적다 그니까 금방 쓰러지네 <웃음> 야이 저 이씨 와 시장님도 유방아 아, 이건 아, 뭐야 얘네 아 미쳤나봐 <웃음> 점점 이상해져 <웃음> 야 <웃음> 게임 점점 이상해져 <웃음> 켄타우로서 켄타우로 <웃음> 야 이씨 안돼 안돼 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아 아, 아. 어, 보여줄게 아 너무 싫어 아 죽어 어, 아, 아, 죽어라 아 나이스 어 진짜 싫어 점점 좀비 어, 되고 있어 점점 이세계 야 이건 아니지 야, 점점 <웃음> 실제 세계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니까 <웃음> 여러분 오오 좋아 어아 어. 너야 너하하하그 와중에 <웃음> <주게>. 어, 어. <웃음> <웃음> 너무 개피라서 차만 먹을 수 아아아아 <웃음> 아 아, 아, 뭐야 이거 어. <웃음> 빨리 죽어 빨리 주 편하게 해드려 빨리 편하게 해드려 지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빨리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어 어우 어. 어. 편해져라 편해져라 편해져라 야 편해지거라 아어 편해져라 편해져라 편해지거라 안돼 안돼 안돼 할아버지 오우. 편해지거라 <웃음> 어어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제... 열어 열어 열어 열어 빨리 열어 <웃음> 빨리 없어나 어, 나도 나나자나나나피 먹으러 가야 돼. 나피 먹으러 가야 돼. 야야. 나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래? 나내 <웃음> <응>, 거야? <웃음> 어내것도나나아지네 어, 어어. 그러네. 뭐야? 어나킥점프나고 위쪽 찌프트 아, 아, 아, 나나도 아, 넌형이동이 야! 야! 얼마나 고해진 어. 그래! 야, 미쳤어! 야, 이짜이세계가되고있거이 빨리 거야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야, 뭐야, 이거 그 기야 그건 이니지거려 <웃음> 설마 이것도하이서죽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잠드세요. 오우 어, 기 있으니까 세다. 금방 끝나네. 잘하고, 잘하고. 잘한다. 자던지 죽던지 하라고. 근데 왜 타격감이 좋지? 이러면 안되는왜잘 <웃음> 만들었지 이 게임? 이러면 곤란한데. 어, 아. 마스크 쓴 박사님이 죽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허아 시원시원 마스크 댐업 <웃음> 마스크 씌워버리기 오 엘리베이터 와 대박 오케 와 내려 내 내려 내려 내려 <웃음> 야, 무기 아껴 쓰자 무기 아껴 쓰자 오케이. 어? 왜 정상인들이 그니까 아직도 살아있었어 나나나나 오예어 양보 못할 뻔 <웃음> 어? 어? 무서버렸어 여기 어? 야! 허? 아 여기 아니야 떨어뜨리는 곳이네 상대방 평평론자 저리가 평평론자 니가 <웃음> 제일 극혐이야 우구지 알라 들어와 <웃음> 대기, 대기타죠 대기 어, 대기타 어, 어 씨, 위에는 뭐야, 뭐야? 뭐야? 위에는 뭔데? 어디로 들어왔는데? 그니까 위에 있고 어디 있는데? 망치지 딱돼 이번엔 무디겠지? 죽는다 죽는다 오면 <웃음> 오지 마라 <웃음> 오면 돈까스야 <웃음> 돈까스 돈가스야. 어어안돼오 안 돼. 오면 차징이야 오 나이스 평평 <웃음> 론다 <뺑뺑론다>, 내려 내려 <웃음> 저리가 이번에 지붕이겠지 응 오. 들어가 아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야 이거 자동 조준 해줘야지 그러니까. <웃음> 보정 안 해주네. 보정 안 해주네 이거. 어어 어, 들어갔다. 어, 어, 끝이네. 어 백신 랩. 그니까. 복격적이다. 보스 빌인데. 어 보스 빌이야. 어어아 살아있어. 마스크 연구원들이. 어오어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어! 어, 뭐야. 어 지금 두명 살았어. 가짜 뉴스 마스터.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어. 곰너스. 어이 피! 어이 야야 이거 치고 빠지기 잘 해야겠는데? 한번맞고 카운터 쳐볼까? 아 그러자 아 안돼! 아 닿지 닫지 뒤에서 아, 뒤에서 뒤에서 아아아 아, 아. 네, 내가 탱커 내가 앞에서 탱커 어 그래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치고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치고 나 횡이동 할준비 횡이동 할준비 좋아좋아 유인 유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빵댕이 때려 빵댕이 <웃음> 어야 여기도 힘빠힘 빠졌다, 빠졌다. 아, 야너 이거 때리고 나서 오케이 오케이 팔고 나서 저거 목숨 목숨 목숨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나이스. 오, 임 별로야. 어, 근데 이게 우리 서로 반대 방향. 애솔 때려, 애솔.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유인하자. 나이스. 둥둥둥둥둥. 나이스, 나이스, 좋아. 왼쪽으로 유인. 아, 와. 부릉 부릉 아, 아 또민 나가.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왔다 맞아. 어, 뭐야 이거? 어, 피해, 어. 일단 피해.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 이거 아군 부르는 거다. 하죠. 어 안돼. 내들 안 돼. 무게 들고 온다. 하죠. 하죠. 나나스아 안돼. 와우 세다어 진짜 세네어야 무기 내놔. 무기 내놔. 너. 그래 무기 내놔. 나 유인. 나 유인. <웃음> 나 유인. 유인. 오케이. 러분 빵댕이 살이 많으시네. <웃음> 힘안 빠지면은 아팠는데. 무기로. 아, <웃음> 오케이. Okay. 어, 이제 막피나기 시작해. 나이스. 오케 okay? 어, 이제 슬슬 어, 이제 쓰러질 때가 됐는데? 왜안 쓰러지지? 어, 너 응. 필살기. 너 필살기. 너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 빠질 때 됐는데. 이스 <웃음> 무기로 이제부터 내 차례야. 내 차례야. 내 차례야. 펩펩 패패 펩이펩 어 뭐야? 어어 어, 뭔데? 우리 추종자들 <웃음> 그 추종자들 설설아이 페... 페이지가 있어 이거? 아 본다 어 막아 막아 어, 횡이동 오 어. 횡이동 횡이동 횡이동 횡... 횡이동 이동나 <웃음> 여기서 여기서 아 잠깐, 잠깐 안돼 안돼 띠띠 오케이 남민족 주문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 자리 잘려어 오, 오 지금 지금 지금 딜타이밍 아야 깨비 아... 피해 피해 피 어? 아 이거 너가 막으면 네아 아 반사 아니야 반사? 반사네 타이밍이 있나? 아 콤보 어. 브레이크? 이 정도는 맞을만해 근데? 그렇지 두두 나이스 그 오른쪽 안 쏘면 안되니? 가운데서 쏴버리자 다음번에 오케이 아 그러네 배달의 민족 툼은. <웃음> <웃음> <웃음> 어오 어, 찍는다 어? 어... 이건 안 막아져 흐흐흐 <웃음> 부끄러워요? <웃음> 아 아아아아 아, 아. 아. 부끄러워요? 횡이동? 횡이동? 횡이동? 이동? 아! 아씨 뭐야 오. 이 기습공격은 어이씨 안돼 안돼 에예예 예, 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한펜이 마지막 목숨 어, 나이스 피했고 횡이동? 횡이동? 오 뭐야 형 팽이동? 와우 팽이동? <웃음> 팽이동? 아아이거 쎄다 어, 아. 어 안돼 뒤로 빠져 한편이 죽는다! 오, 안 나이스! 안 나, 안 나. 안 나. 오케이! 설마 또 3페이지? 아니지? 와 다행이다 오씨 겨우께네 어우 <웃음> 오, 정말 오 뭐야 이거 오 힘겨워 힘겨워 어머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그니까 어아아아 시장 어, <웃음> <진짜. 웃음> 아 너무 아뭐또어 뭐야 얘는 또 그니까. 아유 아 시장님 <웃음> 이게 <이제> 대통령이지 아하 <웃음> 그런가봐요 어 설마 자폭 버튼 어 explosiva explosiva <웃음> 브라질 게임이라 여러분들 와 진짜 미쳤다 어! 어 너무 고해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된다 그지 예와 네. 아무도 못 살렸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근데 대박이긴 하다 <웃음> <웃음> 어쩌다 게임이 이 지경까지 그니까요 러 분명 마스크 안쓴 사람 패는 게임이었는데 <웃음> 가벼웠는데 <웃음> 어 이누나 있다 누나 뭐 사지? 돈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그러게 이거 필살기 네. 차지 스피드 올려주는 거다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필살기가 최고예요 음. 나이스 연구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폭발음이 들렸다고? <웃음> 여기 n a l chapter! Oh! What's up? I'm going to play a g a m 니까 타격감도 좋아. to play a 으로 갔다. I'm going to 면 서린 아니야? 그 m e I'm going to play a game. Oh! Boden 스 o e s in. s h 아우 야저 로봇이야 그니까 러야 맞아도 목격하는데? 아. 무조건 쓰러뜨려가지고 어깻빵 어깻빵 잡아 패 두드려패 그냥 두드려패 하하 패. 섞어 나온다 어. 오케이 <웃음> 무기 들이니까 세다 완전 무기 게임이네 졌다어 <웃음> 어 이거 이거 무기 들이자 이거 이거 이거 와 일로와 그렇지 1호선이야? 일로와 1호선 빌런들이야 1호선 빌런들이네 할로윈 멀었댔지 할로윈 아직 아니랬잖아 어디 뒤에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아까 자꾸 유튜브 쇼츠로 나오신 분들 <웃음> <웃음> 틱톡이나 찍으라고 틱톡이나 <웃음> 틱톡이나 찍으쇼 아, 달라차기 아. 어. 와, 달라차기 뭐야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아아아러졌어안돼안 돼, 돼.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차기. 날라 날라차기 안면킥? 안면킥? 안면킥. 와 단단해 단단. 무기 내놔. 넘어가? 또 어? 넘어가? 또 넘어가? 나면 게. 근데 잘하는데. <웃음> 어? 죽어 버려? 어? 어. 좋아 <웃음> 야 잡기가 최고야 그니까 어 이거 주워서 가자 주워서 가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웃음> 어어어? 오, 오, 오. 어? 와 나이스 나나나나 아, 나, 나, 나. 바로 죽었어 나오잖아 <웃음> 죽어 무기 내놔 아니 어떻게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뭔데 그러니까 천장 있고 없다고 아 지하철... 여드름 나와 <웃음> 풀려있냐고 이거. 이어 이거. 이거. 내거 이거. 이거. 내거 이거. 이 내려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오케 이거. 이이다어거이이건또그 이거. 이부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냥 드럽게 죽지도 않아 그냥 안 돼! 아악! 어... 이거 해야겠다 배달의 민족? 아 잠깐만 이 부분만 어. 넘어가고 오케이 어안돼아아 아, 쟤들 원거리 공격하네 집사님! <웃음> 그만하시라고요오 그러네 완전 로봇이야 무기 내놔 무기만 <웃음> 있다면 문제없어 무기만 있다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무기가 최고야. 아, 다 나온다. 악마들, 진짜 다 나와. 그러니까 악마 한 방, <웃음> 대가리 진짜 악마 한 방이네. 대가리 일어나지 마세요. <웃음> 대가리, 너도 대가리. 어, 어,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아아 나, 나, 마다 바로 써. <웃음> <웃음> 아 그래 야 필살기를 아낌없이 쓰자 어. 그냥. 안 미친 효 돼. 안 돼. <웃음> 몸통 들고 와? <웃음> 안돼 안돼. 아, 왜 이렇게 나 일어나질 못해? 배달의 민족 주문. <웃음> <웃음> 저리 가세요. 연비생인가? 생각? 무슨 생각하니? <웃음> 아! <웃음> 완전히 연비생인가? 생각? 소스병 들어. <웃음> 어 이거 뭐야? 어, 깨뜨려버려. 아 어, 진짜 이제 사람이 아니네 이제 진짜. 그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웃음> 죽어 죽어. 죽어. 여긴가아 아우 어. 어, 할아버지. 얌전히 축구 응원이나 하세요. <웃음> 얌전히 회복약 줄 타이밍 지났는데. 그니까 우리 뭐 놓쳤나? 그니까 아여 이따 이따 이따 일단 넘어가 일단. 어 아! 왜? 그병이병 깨니까 저 머리 나왔어. 아이씨. 어 목숨? 아아 아, 뭐야 이건 또. 이거 이건... 봐. 야, 야, 무기. 샷건, 샷건. 무기 떨어져. 나도, 나도. 무기, 무기 내놔, 무기. 어. 아... 아 샷건은 안 돼. 안 주네, 샷건. 아, 아, 아. 아, 살상 무기는 못 쓰네. <웃음> 넘겨. <웃음> 일단 급하면 넘겨. 급하면 넘겨. 다음. <웃음> 다음. 음, 넘기고 쓸어 드리고 <웃음> 넘기고. 네. 이모 여기 다음 손님이요. <웃음> 타이밍 뺏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어 넘기, 기고 다시 넘기고. 안돼.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좋았다. 오 어,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어저 위에 여기 무기가 숨은 무기가 오오망치오오오오오오안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이런 들어온 <두러운> 놈. <웃음> 아, 더 <웃음> 이상 <웃음> 모이 나. 오오이 어디지? 아하, 가드 파운드. 음, 어 가드 파운드? <웃음> <웃음> <웃음> 더 이상 주부가 <죽은> 아니야. 파운딩. <웃음> <웃음> <웃음> 아저씨. 오, <웃음> <웃음> 가드 파운드. <웃음> 가드 파운드. 가드 <웃음> 파운드. 가드파운드 달의 민족 주문 평평해져라? <웃음> 얼평평해져라? 얼평해줄게요 <웃음> 얼평해줄게요 얼평 들어갈게요 <웃음> 오 브레이크 아하 그렇지 오케이 길 만들어가지 <웃음> 타격감 <웃음> 왜 좋은건데 으아악 <웃음> 그니까 아 저길 들어가? <웃음> 우리 어디가는거야? 우리 형 어디 가는 거야? 무기 무조건 있어야 아, 돼. 그니까 내놔 무기. 오케이. 어안 돼. 어, 내놔 무기. 일단 넘겨. <웃음> 오케이. <웃음> 그렇지. 근데 저 사건쟁이들 급하면 넘겨. <웃음> 더! 야! 더 들어서 던지는 거 있어 앞으로! 어? 아, 나.. 진짜? 피면 나 먹자 제발.. 어? 나이스 어, 오케이. 오. 안 돼! 아! 원거리 공격하지 마! 나이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웃음> 마스크 씌울 거예요! <웃음> 넘겨버리지? 아! 안 돼! 배달의 민족 주문! 아! 나이스! 흐흐흐 <웃음> 빨리 찬다. 먹었다. 오! 오 나이스! 이거 머리 나온다? 바로? 따! <웃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너무 예측 가능하고 누워계세요 <웃음> 놀아놓고? 네 구석으로 가세요 얼평 해드릴게요 <웃음> 뚝딱 뚝딱 정신머리 음. 고쳐드릴게요 <웃음> 비행기 금지 오오 따! 따세 따세 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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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샷? 어, 둘이 이혼해 <웃음> 둘이 <웃음> 이혼해 와 와. 왕이다! 으으! 지어눈 돌아간 거 봐! 아 지렸어! 지렸어! <웃음> 지렸다고! 아 <웃음> <웃음> <웃음> 대통령! 어, 패턴파패턴파 어. 슬쩍? 슬쩍? 어? 왜? 뭘 아무것도 안하지? 러니까 그럼 막때려볼까 그니까? 어, 아주 무능해. <웃음> 아주 무능한 게. <웃음> 진짜. 어, 대통령을까지 <웃음> <이것까지 웃음> 패러디야? 이거 <웃음> 그러니까 이거까지. 어 진짠가? <웃음> 뭐야? 뭐야? 어 진짠가? <웃음> 진짜 노린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노린 건가? <웃음> 아! 아! 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어 근데 한편아너 뒤로 빠져봐. 너피 없는데? 네. 잠깐만, 너피 없어. 오케이. 너너 필살기, 필살기 지금. 필살기, 필살기. <웃음> 오케이. 에? 나도 필살기. 우달나 <웃음> 민족 주문. 정신 못 차리지. <웃음> 어 패턴 파. 어어 안돼 안돼 어, 어안 돼, 안 돼. 오, 오, 나도 피 없는데 이제. 어 안돼. 오다야너너 어, 진짜 피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피하고. 아 피하고. 아 이거 펀치 하고 횡이동. 오케이. 버큐. <웃음> 잠깐. <웃음> 아, 아 조작 미스. 야 어아 막기 막기 막기 워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우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막는 거 개기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오무하 캐빈 오. 무하다 케빈 <웃음> 나비처럼 날아서 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안돼 안돼 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오. 일단 빠져봐 안돼 아 메라 근비야 아야야야 그...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분명히 이 페이지 에 있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잘해 잘해 샤워. 잘해 어 그렇지 오아 근데 불안하다 저 뚜껑 열린 게 불안한데 그... 아 <웃음> 안돼 근비 근비가 있어야 되네 근비가 이어하기 안되나? 그니까 금비 어떻해아 금비 금비 어떻게 안돼? 이게 뭐야! 와아 심안해졌어 배달의 민족 주문 오. 뭐 되냐? 아이씨 오턱맞으턱아아아아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이겨 음, 와 빡세다 이거 살았어 아 무조건 때려주겠구나 어, 지금 으안 아, 막아줘 와, 게임 아... 오버! 내가 이런 게임 을오버 당해야돼? 체크포인트 로딩하면 어떻게 되지? 조무의기쪽으 아하, 아하, 어, 아, 오, 오, 오. 하 오버가 아니라. 아, cheating! Cheating! Cheating! Cheating! Cheating! Cheating! Cheating! Cheating! c h e a t i 방어 섞으면은 바로 그냥 풀피로 넘어가 오 아무것도 안해 이거 약간 페이즈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무능 페이즈야 그냥 여러분 나 <웃음> 네, 지금! 그렇지! 어어 어. 아. 저거 팔 뒤로 뺄때 조심 그니까 하! 배 타격감 너무 좋은데? <웃음> 지금! 아 나이스! <오>. 응? <웃음> 이거 보스 잡을 때 좋네 나도 빼다래 민족 <웃음>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안돼 안돼 어 위빙 위빙 어 <오>, 위빙 <웃음> 오, 위빙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위빙 어 <웃음> 나한테 아 이씨 <웃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뒤로 빼봐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б р 케빈 나왔다 <웃음> 나왔다 와우 <웃음> 와와 <나왔다. 오와, 오와. 웃음> 다치까지 다치까지 나왔다 카푸키 카푸키 아까비 그렇지 아, 안돼 아아제 모션이 들어가면 거의 1 0어주고 카프키 카프키 아카키그 그렇지 무와 맞다 뽕비 다, 온다. 그가이다 <게이지> <웃음> <웃음> 어, 궁 바로 갈게 위에 붙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갈게. 위에 붙어가지고. <웃음> <페달> 민족 주문. <웃음> 아 어, 나이스. 어, 무적 타이밍 좋았다. 오케이. Okay. 어어 내려왔다 뭐야 뭐야 뭐예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 <웃음> 아, 아. 어, 잠깐만 막막아 이거 피해 아 이거, 이거 피해야 돼 무조건 이거 그거다 닿지 닿지 닿지 좋아 좋아 어닿 닿지 아오나이스어오턴 넘겨버렸어 <웃음> 나도 써야지. 이따가? 지금 지금 세다름이 적층은 <웃음> 그렇지 궁 빨리 모여 이거 잘 넘겼지 잘 넘겼지 궁 빨리 모이거든 지금 아 깨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야궁 빨리 모이니까 좋은데 이거. 나이스 지금 패패패패패 종슬이 종술, 구멍 내오 <웃음> 이거 나라 이거 나라 어나패는데 나이스 어나 줬다 나 줬다 아, 이거 저까지 나온다고? 이 상태에서?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안 돼, 이거. 어, 와! 큰일 났다. 어, 들어갔어. 어 이거 봐라. 말... 아, 너무 빡센데? 네네까지 나오는 건 너무 빡센다고. 아, <웃음> 안 돼! 어어어나 이제 목숨이 없어. 야, 이거 타이밍 봐서. 이건, 이건 괜찮아. 됐다, 됐다. 야, 지금 패고. 오케이. 지금 패고. 네. 궁을. 국물을... 어, 궁을. 음, 네. 저 공중 찍기 할때 쓰자. 나도 모아나 빨리. 피레미 죽여서 모아나. 지금 지금 지금 한번 써야 돼. 나이스. 빠빠빠 빠. 빵빵빵. 그렇지. 한번더 쓰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아, 어, 네 그렇지. 안 돼, 안 돼. 됐다. 어, 오 그렇지. 오 방해해 주고. 나 방해 방해 방해 방해. 오, 나이스. 오, 방해 방해 방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배달민족 쪽쪽. 아, 나이스. 와. <웃음> 나이스. <웃음> 와. 나 라이더 생긴 거봐 버렸어. <웃음> 와. 아, 좋았다. 큰비. <웃음> <금비>. 큰비. <금비. 웃음> <금비>. 와! <웃음> 진짜 싫어. 제발 곱게 가란 말이야. <웃음> 제발 그냥 죽어. <웃음> 진짜, 아 진짜 안돼 하나님 구원다 죽어서도 우리 옆에 남았다. 그의 행동은 아직도 도시를 공포케 하고 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암살범들이라고 막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대. 그의 아, 추종자들이. 아씨 이게 뭐야.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대. 아직도. 와 저런 인간들이? 어. 으, 뭐야, 이건 또, 으. 와, 주요 과학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네. 면역제를 만드는 게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 다음에 백신을 위한 연구소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오. 그러게 이겼는데 해피엔딩 좀 해주지. 아쉽다. <웃음> 와, 완전히. 어, 근데, 아직도 희망은 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희망 뭐 이러면서 나쁜 것들은 뒤에 묻어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 막 이러는데 <웃음> 그래도 희망 찾는데요 지금 그니까요 그리고 그 주역이 된근비 금비 보물 고무 장갑 좀 이 모든 일들은 흉터를 남기겠지만 그리고 모두를 바꾸겠지만 누가 아는가 언젠가 우리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지도 와 주부 4명에서 대통령을 죽인건가요? <웃음> 소녀야 <웃음> 소녀구나 <분은. 웃음> 파이널 챕터 컴플릿 어? 설마 뒤에 뭐 준비된게 또 있나? 이스터에그? 그니까 이스터에그처럼? 설마? 얼마? 아니네 아... 야 이렇게 해서 블링노펀치스 한번 재밌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됐다구! <웃음> <좋았다구>. 좋좋아 <웃음>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